카메라 앞에 섰잖아요? 전게여디 어디야? 허전하여? 요조만식허전하날씨전하여 허전하여? 허전하여? 앉아서 자는건 당연하죠 근데 서 자르는 다가서 자르는 요자가방을좀요는수요 <웃음> 아, 너무 <깨워>. 웃겨. <웃음> 여기 한번 봐줘야지, 제 차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<웃음> 이거 <놀람> 한. <Okay. Go. 꼭. 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혼자 와서 제일 많이 연기 물 먹는 거야. <웃음> 연기보다. 이야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